안녕하세요 어, 프로소스 건율아빠 이군행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극성입니다 야외활동 하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라고요 2019년 3월 5일 암호화폐시장 동향 및간단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총 12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이런 하락 움직임 이후에 횡보에 지금 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시, 시총 12종목 대부분이 비슷하게 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와 반대로 어,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반대, 디커플링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런칭패드나 이런 이슈가 있어서 좀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트론이 뭐 테더와 해박을 맺을 는 뉴스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태더 트론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을 시도했고 현재 반등 이후에 약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24시간 동안 상승률 12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상승률 12 종목은 MOAC 이 종목의 전일 대비 약 12% 상승하면서 어, 현재 1위를 어, 상승률 1위를 보이고 있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텍스트 브리핑 드릴 때는 룸네트워크가 룸네트워크 차트를 보고 좀 주의 깊게 보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유는 이러한 라운드 바텀 상, 어, 요약 차트에서 이런 목선을 돌파하는 돌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전에 비해서 현재 약 어, 5% 정도 더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는지 그런 차트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넥소 같은 경우도 제가 오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었 이런 주 저항선 돌파 이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조정 부근, 어, 목선 부근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또는 이탈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추가 매수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하락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RVN코인 어제 이 알브앤 종목이 어, 상승률 종목에 포함되었는데 오늘은 하락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약 16% 정도를 보이면서 전일 대비. 어, 하지만 7일 유학 차트를 보면 현재 상승 추세에서 고점을 달성하고 어, 어느 정도 조정, 약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16%이지만 차트로 봤을 때는 어쨌든 조정 비율은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지지선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는지 혹은 제 추가 하락을 하는지를 차트 상황에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뭐 크게 좋아보이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 차트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총 역시 급하게 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일정 수준의 예,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3% 정도 시총을 감소했고요. 하나로 치면 약 4억, 4조 4천억 정도 예, 감소한 상태입니다. 다음 어, 시장 점유율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위 감사하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시총은 약간 감소하는 어,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기타 알트코인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꾸거나 알트코인에서 뭐 비트코인으로 현금화 어, 비트화되거나 이런 현상에 의한 점유율 상승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점유율이 빠져나가고 있는 어, 현황입니다 그리고 알트, 기타 알트코인들은 현재 현상 유지 뭐 크게 빠지거나 오르거나 하는 모습 없이 현상 유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다음은 간단한 투자 시장 현황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위험투산 대표 중에 해외 증시 S&P 500 인덱스 차트고요 어저께 이런 식으로 단기 상승세를 따라서 잘 움직이는가 싶더니 갑작스럽게 한시간 봉에서 두개의 어, 음봉을 보이면서 어, 기, 과거에 형성됐던 이 박스권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내려온 이후에 다시 반등을 진행을 해서 다시 상 박스권 상단 위로 올라온 상태고요. 어, 만약 현재 가격이 이렇게 진행을 되다가 어, 이 정도 2770선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은 이러한 모습의 이준천장 패턴을 의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가격이 2770선 위로 다시 내려오는지 또는 상승추세선 위로 회개하는지 모습을 봐야 될것 같고 현재 OBV 지표, OBV 지표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매,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매수세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이번 주 내에 장기 상승 추세 내로 위로 다시 어, 회개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국내 코스피 지수입니다. 북미 협상 결렬을위해서 결렬을 위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던 코스피 지수인데요. 결국 단기 피부나치 되돌림에서 78.6%까지 하향이탈을 하향 한 상황입니다. 이탈하고 좀 현재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어,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아요. 현재 상승추세의 의 상승 추세의 의지를 꺾어버렸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거를 1일 봉차트로 좀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작도해 넣었던 이중천상 패턴 아 이중바닥 패턴 더블 바텀이라고 하죠. 그래서 패턴의 목표가 약2277 선까지 도달하기를 바랬으나 어, 도달하지 못할 것처럼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 도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조정, 현재 움직임의 조정의 마무리가 확인될 때까지는 코스피 종목 관련 종목들은 투자를 삼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 판단입니다 자, 다음은 안전자산 대표 골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골드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 피보나치은 78.6% 라인까지 하향 이탈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 일목균형지표로 봤을 때는 구름대 상단에 현재 지지 중인 모습인데요. 만약 지지를 실패한다고 하면 다음 지지 라인은 약 1,268선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지지를 성공한다고 하면 다음 저항 라인은 1,294 라인, 약 78.6%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 추천하시는 분들도 주시해서 보시도록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 통화별 거래량 순위입니다. 자 일단 전일 대비 약 920만 비트 거래 정도가 거래량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순위는 어제와 동일, 어제와 비슷하게 엔화, 달러, 원화, 그다음 유로, 유로 샷, 유로 순으로 되어 있고요. 어제는 브라질의 헤알 기축이 잠시 4위로 올라왔었는데 다시 유로가 4위로 현재 올라선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코인일스 통계 거래소별 거래량 순위입니다. 어제 빗썸 같은 경우는 오전에 브리핑 했을 때는 약 9위, 거래량 9위였다가 오후에 영상브리핑 할 때는 5위였는데 현재는 다시 1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비트플라이어와 비트 비트맥스가 뒤를 이어고 있고요. 코인마켓 어, 통계로 봤을 때 역시 빗썸, 빗썸이 거래량 현재 1위로 보이고 있고요. 전일대비 약 488%의 거래량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엄청난 어, 상승률을 거래량 거래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어좀 자세히 살펴보니 비썸의 비썸 빗섬 거래소의 대부분 거래량은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대시 대시 종목이 현재 전체의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 대시의 차트를 어, 좀 보니까 어제 어제 일봉 전체 일봉 차트고요. 어제 캔들에서 엄청난 볼륨 보였습니다. 근데 볼륨을 보는거 보니 일단 은봉에서 나타난 볼륨이고 obv 지표도 하방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빗썸에서 이제 80, 약 80% 이상의 거래량을 보인 대시 종목은 매도세가 많았던 거래량이다 라고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같고요뭐 어, 대시 트위터를 보니까 일단 그 일전에 마스터너드를 모집하는 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보니까 마스터너드가 마스터너드 등록이 이제 마감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마감되지 등록되지 않은 일부 이제 그런 물량들이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래와 마진거래 제외한 코인마켓 순위로는 바이낸스가 거래량 1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간단 비트코인 시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1일봉 기술 분석 지표 요약입니다. 총 28개의 오실레이터와 이동평균 지표 중에서 어약 15개의 지표가 하방의 음 흐름에 예측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는 네 하방의 움직임이 좀 우세해 보이는 기술분석 요약 지표 의 화면입니다. 어 그리고 최근 30일간 최근 30일간 거래 매물대 기준에서요. 네 비트코인 최근 30일간 매물대 거래 기준 어, 주요 저항선인 3820선을 현재 하향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주요 지지선은 약 3592달러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일목균형표 지표 로 4시간봉 차트를 보, 어, 보면서 제가 이런식으로 어, 주요 지지선 지지후의 반등 또는 이런 뭐 어저께 맞은수로 살펴봤던 36, 3670선 지지후의 반등의 모습을 일단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등까지 못하고, 어, 급락한 이후에 그 부분에서 가격이 현재 현황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주요 지휘선이자 마지노, 마지노, 마지노선인 단기 피보나세도는 61.8%에 3670선 현재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는, 어, 제가 후행스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구름대가 교차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는 좀 반대로 내려온 가격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만약에 가격 같은 경우는 어, 구름대 상단 지지 실패하고 구름대 안으로 돌아온 모습이고요 현재 흐름을 봐서는 후행스 팬이더 내려오더라도 이런 과거에 형성됐던 캔들 캔들 보다 지지를 잘 받을 것 같아요 자주 받으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지지를 실패하더라도 어, 약3 5 0 0 560선 현재 이 단기 피보나치 자졸림 가격, 가격으로 봤을 때는 3670선 이탈 시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주요 마지노선 어, 이탈 시에 이탈을 하면은 약 3560선 이 부분 이 부분까지는 가격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피보나치 펜 관점의 1-10 차트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피보나치 펜 이 상승 추세 관점의 피보나치 펜 기준선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탈하고 현재는 어뭐 도지형 캔들의 양봉이 좀 나온 상황인데 이 가격이 빠르게 기준선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하락 추세 관점의 피보나치 펜 61.8% 추세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 평균선 관점으로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의관점은 주봉 차트고요. 어 현재 이 파란색 선이 단기 단기 이평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를 봤을 때 7주 7주간의 이평선이고요. 이 빨간색 선이 약 30주 30주간의 이평선이고 이 보라색 선은 약 60주간의 이평선입니다. 이 이평선 배열 분석할 때 배열도 분석할 때 보통 이런 장기 중기 단기입형 다음에 가격이 있으면 역배열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배열 그래서 하락 추세라고 보는거죠 하락 추세라고 보는데 주봉타트로 봤을 때 2월 초에 이런 단기입형에서 가격이 저항을 받다가 2월 중순 정도 네, 가격이 단기입형 위로 올라오면서 현재 단기입형 위에서 계속 가격이 머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역배열을 이제 이겨내려고 그래서 점점 정배열 정배열 상태라고 하면 은 가격 뭐 단기입형, 중기입형, 장기입형 이런 거꾸로 순이 되겠죠? 그리고 추세는 상승 추세에 있는 걸로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향해 가려고 하는 찰나에 현재 음봉으로 이번 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는 단기입형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상승 추세를 지속할 거라고 하면 당연히 단기입형의 지지를 받고 다음 위로 상방의 움직임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승의 추세가 꺾이고 끝났다고 보면은 이 단기입형 아래로 다시 가격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면 될,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일목균형표 12시간 봉차트고요 음, 말씀드렸던 마지노선 부근인 요 단기 피보나시비 61.8% 3670달러 라인 달러 라인과 요 구름대 일목균형표 지표 구름대 하단 라인이 좀 일치하여 있습니다 어,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이 부근에서 강하게 지지 받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시간봉 차트로 요 구름대 하단 지지 여부를 예,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비트코인 간단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